미쳤어? <웃음> 미쳤나봐 <웃음> 배고파 오빠가 쏘나 <웃음> 잠깐 와봐 자 와봐 배고프다니 왜 그렇게 나와? 어? 응. 뭔데? 근데... 아, 나도 솔직히 조금 배고파. 오빠, 오빠. 나 회원부 쿠션 갖다 줘야 돼. 안갖못 아, 앉아. <웃음> 나 빨리 회원부 쿠션. 나 배고파. 내 방에 있어. 아. 오빠, 나뭐 해줄 거야, 참냐? 나 불고기 먹고 싶다. 응? 음. 근데 카메라 갑자기. 왜 카메라야? 키키 아니야, 이거, 선물. 아니 사실 서우 우리 아기 낳고 응. 나도 아유, 어, 아니, 지금 불고기란 얘기가 나오냐고 솔직히 뭐야 갑자기 왜각 잡어? 아니 어. 출산하고 나서 진짜 고생한 거 나도 완전 알아 그날 어. 진짜 <웃음> 서문이 존경한다고 내가 얘기를 표현했지 솔직히 그럴 정도 출산하냐? 그런 고통과 엄청난 그런 인내를 했다는,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를 해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어. 근데 사실 그 후가 지금 난 약간 조금의 어. 우리의 어떤 그 균형이 좀 깨진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뭔데? 무슨 균형? 아니 사실 지금도 불고기 구워달라고 그러고 응. 아 내가 오빠한테 너무 시킨다고? 아니 뭐꼭 그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 어. 너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. 어. <웃음> 너무 쓰긴다 뭐야? 뭐야? 뭐야? 설마. 사과야. 오다 추웠지. 설마. 설마. 진짜야? 아이팟이야, 아이팟. 아이팟? 진짜야? 미쳤어? <웃음> 진짜야? 왜냐면 너무 고생했으니까. 헉, 저, 그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음 내가 너무 적은 거야 나의 음 어떤 공수와 일... 단계 음 그래서 맞추려고 한 거야 고맙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뭐 크지 않지만 고맙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야? 이거 내가 갖고 싶었는데 나 이거 못 사가지고 아이폰 11로 사려고 했거든 <웃음> 왜못 써? <웃음> 아까워서 뜯어도 돼? 뜯어, 벌써 뜯었는데. P P L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대박이야. 와, 뜯기는 것도 완전 스무스하게 뜯겨. 그러네. 진짜 이거 아이폰이지? 중쳤다. 중국 중국제아이뽀아이폰다해서아이뽀 <웃음> <웃음> 아, 아이 아이폰. 아이뽀, 아이뽀. 아이뽀. <웃음> 미쳤어. 뭔들라 음, 색깔. 와 진짜 예쁘다 하얀색 대박이야. 아, 이거 실버야? 아 실버야? 하얀색이 아니야? 아 이거 실버일까어 실버야? 아 <웃음> 대박이야. 진짜 진심이야. 어. 진심이 몇 비싸? 응. 진심이었지. 카 있어? 어 그게 뭘 비싸. 아이 돈이 모자라는데? 네, 나는 지금 두 가지에 감동했어. 이것도 너무 감동인데, 두 번째는 오빠 불고기를 꺼줄 거고, 세 번째는 이거 카메라 설치해 놓게 너무 감동이야. 내 이런 거 남겨놓는 거 좋아하잖아. <웃음> 그래서, 그래서 한 거야. 내가 재우고있는데 오빠 어 오래되냐. 모음 수장인가 했거든? 뭐야? 근데 이거 진짜 비싼데 내가 가서 봤단 말이야. 어머 음 혹시 내가 둘째 나오면 뭐줄 거야? 응? 둘째 나오면 뭐줄 거야? 여기 기저귀 사줄게. 저집이입 <웃음> <너 질입> 썩었다. <웃음> 그래서 전기차 나온 대 뭐 있어? 또뭐 있나 보네? 알아보세요? 아 뭐야? 알아보세요? 음... 아 뭐야? <웃음> 아 이거 아이폰 10이라 음질... 음질이 좋네 뭐야? 너도 바꿨어? 아, 아 뭐야? 같이 간거잖아아 사는... <웃음> 뭐야 이게 <웃음> 미쳤나봐 근데 안... 아 선물인데 대신에 나는 미니 샀어 미니. 잠깐만 이거 10이야? 어 10이 미니야 어, 오빠야 야, 너 이거 먼저, 먼저 언제 개통했어? 나 SK 바로 가서 샀어. 언제... 그거 봐, 그거 내거 보지 말고. 출명 케이스가 네. 샀네 여기 줬어, 여기서. 내 거는? 미쳤나 봐. 근데? 가이드가 더 예쁘지롱. 조심해야 돼. 아빠가 엄마한테 이거 선물해 주셨다? 엄마한테 생각 엄마 기분이 좋아요, 아빠. 아빠한테 선물 더 주세요! 아빠한테 쇼쇼쟌! 아빠 짱이야! <웃음> 사은아 미안해! 어 미안해 미안해! 어 미안해 미안해 어구... 숨숨 숨었어 진짜! 사은아 엄마가... 육신생이야... 이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뽀뽀 한번 할까? 그래! <놀라> 응! 아. 음, 사은이 너도 뽀뽀 할 거야? 아이씨 <놀라> <놀라> 아빠한테 와, 미워. 엄마, 미워. 엄마, 미워. 엄마, 미워. 엄마, 미워. 엄빠빠워 엄마, 미워. 엄자 미워. 엄